트랜지스터가 동작하는 영역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포화영역, 활성영역, 차단영역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포화영역은 뭐 트랜지스터가 온 상태일 때 베이스 전류가 증가해도 컬렉터 전류가 변하지 않는 영역 베이스 전류를 높여도 컬렉터 전류가 변하지 않는 영역 이미터 베이스 접합하고 컬렉터 베이스 접합이 모두 순방량 바이어스가 되는 어,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합 영역이라 고 하고 활성 영역은 베이스 전류에 의해 이제 컬렉터 전류를 많이 흐를 수 있게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미터 베이스 접합은 순방향이고 컬렉터 베이스 접합은 역방향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 뭐 차단 영역은 베이스 전류가 이제 0 이하로 돼가지고 컬렉터 전류가 전혀 흐르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미트 베이스 접합하고 컬렉터 베이스 접합은 다, 다 역방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TR, 트랜지스터가 동작할 때, 증폭기로 동작할 때는 동작점이 활성 영역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활성 영역을 쓰는 경우에, 쓰는 경우에는 트랜지스터를 증폭기로 사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류 증폭기, 전류제어 소자로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주목적은 뭐 전류 증폭기입니다. 그래서 입력의 그 베이스 쪽에 에미터 베이스 쪽에 작은 전류를 공급을 하면 콜렉터 베이스 쪽에 큰 전류가 나온다. 뭐 그런 전류 증폭기의 역할을 하는 거고 동작점은 주로 활성 영역에 있다. 그 디지털 회로에서 사용하는 뭐 온오프 논리 모드로 동작할 때는 차단 영역과 포화 영역을 사용을 합니다. 활성 영역에서 동작할 때 증폭기로 사용되고 차단 영역 뭐 포화 영역에서 동작할 때 스위치 기능을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다 트랜지스터에 전압을 공급하는 방법을 바이어스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다이오드도 순방향역방향 바이어스라는 얘기가 있는데 똑같은 뭐 이야기입니다 이, 이것도 일종의 뭐다이오드두 개를 겹쳐 놓은 거니까요 트랜지스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두 p n 접합이 p n 접합 두 개죠 그죠? p n p n 이렇게 되니까 이건 p n p 트랜지스터의 경우입니다. 어, 외부 직류 전압에 의해서 정확하게 바이어스 어, 전압인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n p n 하고 p n p 형의 동작은 전자 전공의 역할이 뭐 반대니까 그죠? 바이어스 전압의 극성하고 전류 방향이 반대다. 뭐 이거 뭐 말곤 다 같은 얘기죠. 그서 PNP형 트랜지스터의 이제 적절한 바이어스를 그림에 나다내었다 이제 그림에는 이제 PNP 바이어스가 나와 있는데 베이스 에미터 접합은 순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베이스 에미터 여기 여기 이제 베이스니까 베이스하고 에미터 접합은 순방향입니다. 순방향은 전압을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PN 방향으로. 그다음 베이스 컬렉터 베이스하고 콜렉터 사이의 접합은 역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P 쪽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플러스는 베이스 쪽에 붙어 있어. 네가티브 뭐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 콜렉터 접합은 역방향 바이어스입니다. 이러한 바이어스를 순방향 역방향 바이어스를 한다. 그래서 p m p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순방향 역방향 바이어스를 한다. 순방량 역방량 바이 했을 때 tr의 내부에선 그림 2-52와 같이 베이스에서 에미터로의 순방량은 요사이죠. 예. 지금 요걸 설명하는 건데 에미터 전류, 이제 콜렉터 전류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에미터 공핍증을 좁게 하고 베이스에서 콜렉터로의 역방향 바이 어서는 베이스 콜렉터 공핍증을 뭐 넓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핍증이 좁아지고 넓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p m p 같은 경우는 전공의 흐름이 다수캐리어가 돼가지고 전류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설명은 뭐 사실 좀 복잡한 이야기들인데 트랜지스터 바이어스는 뭐 p m p 같은 경우는 순방량역방량 바이어스를 한다. 뭐또순방량순방량역방량역방량 역방량 바이어스가 존재하겠죠, 그죠거는뭐 그그때 바이오싱 했을 때의 자유전자 라든지 전공의 흐름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류가 흐르느냐 그는 이제 원리적으로 설명을 한 건데 뭐 전반적으로 요 내용들은 좀 제가 쓰기는 썼지만 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하면 너무 복잡하게 될것 같아 가지고요. 자, 뭐 트랜지스터 증폭 원리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도좀생략을좀 하겠습니다. 자, 트랜지스터 바이어스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렸고 일단은 뭐 순방향 바이어스, 역방향 바이어스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여게 이제 바이어스가 된 회로입니다. 그래서 두 개죠. 에미터 요거는 에미터 공통이라고 하는 회로 구성 방식입니다. 그래서 에미터를 공통으로 해서 이제 다리가 3개니까 두개두개 뽑으려면 하나가 공통이 돼야 되겠죠. 이건 에미터를 공통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에미터 접지 회로인데 음,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에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에 입력을 걸고 컬렉터하고 에미터 사이에 이제 출력을 보는 방식이죠 20 볼트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런 신호를 줬을 때 여기 요런 신호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제 에미터 전압 전류는 콜렉터 전류하고 베이스 전류의 합이다 뭐 보통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에미터 전류는 요 전류는 베이스 전류하고 콜렉터 전류의 합이다. 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 이제 직류 전류들은 트랜지스터 직류 전류 이득 베타, 이제 전류 증폭률이죠. 전류 증폭률 베이스 전류에다가 베타를 곱하면 뭐 100이면 100, 배 증폭을 하는 거죠. 콜렉터 전류가 한 100배 정도가 됩니다. 음. 자, 요거에 관한 이야기들은 조금 뒤에.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트랜지터 전압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세 가지 직류 전압은 뭐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 전압인데 지금 베이스, 어, 컬렉터 전압, 컬렉터 전압은 컬렉터에 걸리는 전압은 원 소스 전압 빼기 저항에 흐르는 에, 주앙에 걸리는 전압이죠 그죠? 빼기 입니다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이 f 죠 h 죠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 전 the case of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접지 방법입니다. 이제 회로 방법,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회로 구성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에미터를 화살표 있는 부분이 에미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미터를 공통으로 하는 공통 에미터 증폭기 사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입력을 걸고 출력을 걸면 여기에 신호가 아래에 나타나,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 에미터 접지 증폭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미터를 접지시키고 입력을 베이스에 인가해서 베이스에 인가해가지고 출력을 컬렉터에서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미터를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뭐이 미터 공통 증폭기라고 보통 이야기 공통 이 미터 이 미터 공통 증폭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터 커먼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다시 58과 같이 베이스의 작은 전류를 베이스의 작은 전류를 콜렉터 단에서 큰 전류를 사용을 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폭도 아주 크고 입출력 위상은 반전되어 나타납니다. 여기가 이렇게 나타나면 여기는 거꾸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전압 증폭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트랜지스터의 그 기, 기본적인 목적은 증폭이죠. 증폭이고 두 번째 목적은 이제 디지털 회로서의 그 스위치 역할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리면 저 에미터 접지 방식이죠. 그러면 조금 다시 그릴까요? 자, 보통 뭐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인력이고이거뭐출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콜렉터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콜렉터 전류가 흐르고 베이스 전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입력단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신호가 들어갈 때 출력단에서는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뭐 10배 뭐 10배 정도 그래서 콜렉터 전류는 베이스 전류 베이스 전류의 전류 충격률을 곱한 것 같다. 뭐 10배 뭐 10배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입력에서 주는 전류에 뭐 베타배에 해당하는 전류가 콜렉터 전류에 흐르기 때문에 어, 트랜지스터를 대표적으로 소시로 증폭기 신호 증폭기 또는 뭐 전류 증폭기 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출력단에다가 그죠 출력단에다가 지금 이 그림처럼 출력단에다가 부하를 요렇게 이제 다는 경우에 그죠 부하를 요렇게 다는 경우에는 증폭 이 부하에 출력을 크게 할수 있게 스피커를 단다면 입력신호에 대해서 크게 그 스피커를 동작시키는 전압을 만들어낼 수가 전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트랜지스터의 대표적인 그 사용방법이죠 그래서 증폭기로서는 에미터 접지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이 공통 에미터 증폭기는 전압증폭기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특징은 이제 입출력 위상이 반전되어 출력이 된다 이렇게 들어오면 뒤집어져가지고 요렇게 나온다. 요게 100mAh 인데 10배 증폭하면 어떻게 됩니까? 1Ah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증폭기로서의 어, 역할이 트랜지스터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에미터 공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이스 공통도 있고 컬렉터 공통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에미터 공통입니다. 그래서 회로는 입력 회로, 출력 회로 이렇게 두개 나타난다. 그래서 출력, 입력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입력 회로이고 여기 출력 회로입니다. 출력에다 부하를 달면 부하에 큰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저기 트랜지스터의 기본적인 사용법입니다. 어, 뭐 에미터 접지 증폭기에 관해서 이제 뭐 설명을 좀한 건데 원래 그 트랜지스터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이제 이 정도만 어, 발췌를 해서 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뭐 지금 설명드린 것은 BJT입니다. 바이폴라. 정크션 트랜지스터. TR이라고 하죠. 그죠? 네, 바이폴라 양극성 뭐 접합 TR이라고 보통 한국말로 번역을 합니다. 양극성. 접합. 트랜지스터 뭐 트랜지스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생략을 했지만은 전류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 특히 높은 전력을 취급하는 경우에 모터 같은 것을 회전을 시키는 경우에 BJT 보다도 증폭률이 훨씬 큰그 전류를 주로 이제 증폭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그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 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 효과 CRL 는 것도 있다. 패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드 이펙트, 이거 뭐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또요거에서 조금 더 나가 가지고 모스패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모스패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그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주로 이제 모터를 회전하는 데에는 FET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FET를 많이 사용을 하고 일반적으로 뭐 증폭을 신호 증폭을 하는 데는 어 BJT를 많이 사용을 하고 또자 디지털 회로에서 디지털 회로에서는 뭐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했죠. 그죠. 어, 처리 영역이 포화 영역이 있고 차단 영역이 있고 활성 영역이 있다고 했는데 활성 영역은 신호 증폭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포화 영역과 차단 영역은 스위치로 사용하는데 사용이 되죠. 그래서 뭐 사용법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마이컴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게 되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오픈 콜렉터 방식입니다. 그래서 튀 이렇게 있을 때 전압을 가하거나 했을 때, 그죠? 했을 때 콜렉터, 에미터, 베이스 전기 신호를 줘서 그죠? 줘서 도통을 하면 뭐 요즘에 레벨이 어떻게 됩니까? 저항이 없을때는 뭐 12볼트가 되겠죠? 그죠? 특정 볼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닫혀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트랜지스터가 아니고 스위치의 역할을 하는거죠. 스위치의 역할을 합니다. 10볼트 이렇게 걸려 있을 때 전압이 여기에 저항이 있으면 뭐 조금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6볼트 뭐 이렇게 내려왔다고 칩시다 장이 있으면 이제 전압 강화가 일어나니까 그죠 끊어져 있으니까 이단의 이 전압은 강화가 돼 가지고 나타나겠죠 근데 붙어 버리면 베이스에 그 전압을 인가해서 얘가 스위치가 붙어 버리면 이 부분이 그라운드가 되버립니다 그러면 6볼트가 아니고 0트가 되겠죠. 요렇게 베이스에 전압을 인가하는 것만으로 콜렉터 쪽에 상태를 뭐 하이, 이걸 하이라고 하고 이걸 로라고 우 하면 하이로로 우 바꿀 수 있는 이런 것을 전자 스위치, 디지털 스위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디지털 스위치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을 뭐 디지털 스위치로 사용한다고 하고 앞에 신호 증폭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신호 증폭하는 것을 증폭기로 사용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용법이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 트랜지스터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뭐그사이리스트라든지뭐 SCR 뭐트라이액뭐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는데 모터 회전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뭐 사실 트랜지스터 FET를 뭐 트랜지스터를 가지고도 DC 모터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는 한 방향밖에 안 되니까 양방향 돌리려면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삼상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두 개, 두 개, 여섯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섯 개를 묶어 가지고 하나의 그 소자로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슐레이트 게이트, 뭐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뭐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IGBT라고 하는 소자도 있습니다. 이, 이런 것들은 뭐 전적으로 그죠? 트랜지스터가 기본적으로 여섯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거죠 여기서 이렇게 출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i g b t 같은 경우는 이렇게 6개의 트랜지스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뭐 예를 들어 U, V, W 와 같은 모터 삼성 모터 같은 경우에는 그죠 UVW 를 이렇게 필요로 합니다. 상세개가 필요하죠. 상세개가 필요하고, 그라운드선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I, IGBT, 게이트, 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로 묶어 가지고 IGBT,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소자로서 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IGBT는 어, 인터넷에 IGBT를 한번 볼까요. 잠깐. 요거는 뭐 사실 그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IGBT라고 나오죠, 그죠? 구글을 보통 쓰는데 제가. 음... Mm. 지금 뭐 그림이 좀잘 표시가 좀잘안 되네요. 아 이미지가 있구나. 아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생겼는데 그죠? 이렇게 네. 보통 생겼는데 IGBT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로봇 제품이라든지 이런 이제 서보모터 구동을 하는데 에, 드라이브에 보통 들어가는 드라이버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동리가 근데 이게 이제. 어. 이런게 주로 많이 사용이 되겠죠 이건 조금 대용량 이고 소용 용량으로는 이렇게 igbt 제품을 쓰기 보다는 igbt는 보통 이제 큰 모터 용도니까 보통 그 FET 를 6개 사용을 해서 그렇게 자작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먼저 전력전자에 대한 지식들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랜지스터를 지금 이 방식으로 껐다 켰다 하려면 그죠 트랜지스타를 이 방식으로 이제 끄다 켰다 하려면 요게 어, 이제 이 여담이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위에 있는 트랜지스터하고 아래 있는 트랜지스터가 사,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가운데서 이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하나는 켜고 하나는 끄고 켜고 끄고 켜고 끄고 끄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얘가 켜졌는데 같이 켜진다든지 뭐 늦게 꺼진다든지 트랜지터가 딜레이 타임이 아주 작게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입력 신호를 좀탁 꺼져야 되는데 약간씩 레이턴시가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늦게 꺼지고 일찍 켜지고 하면 나중에 쇼트가 발생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모터가 제대로 돌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런 부분들을 커버링 해주는 그런 전자 보조 전자 회로들이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터, 삼상 모터 구동, ac 모터 구동은 어,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죠 이런 자, 소자들은 인버터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랜지스터는 두가지 사용법이 있다 하나는 이 차단 영역하고 포화 영역을 사용을 하는 스위치로서 전자 스위치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증폭 작용을 하는 활성 영역을 사용하는 입력신호에 대해서 출력을 지금 뭐 npm 같은 경우는 반전해서 나오는 모양이 됩니다만 어쨌든 전압증폭기 라서 사용하는 요런 어 사용법이 있다 두가지 사용법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라디오에서 소리증폭 이라든지 이런거 할 때는 전부 다 이런 트랜지스터 소신호 증폭을 사용을 합니다 자, 어, 나머지 부분은 어, 지금 이 책에서 나온 부분은 트랜지스터의 원리 설명을 조금 복잡하게 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 방송 강의를 주의깊게 좀 경청을 하시고 어, 시험도 이범주 내에서 어, 출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 어, 지금 중간고사 이후 부분에 대해서 어 기말고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반도체 그리고 그 전에 조금 더 있었죠, 그죠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지금 제가 사실 그 중간고사를 오픈북을 안, 하려, 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아마 오픈북 어, 얘기를 좀 드린 것 같긴 한데 오픈북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고. 기말고사를 오픈북으로 할 것인지는 제가 금요일 정도에 공지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은뭐 제가 좀 고민을 해보고 그 시험은 다음주 토요일날 쳐야 정상인데 다음주 토요일날 그 다른 교수님들 시험이 몰려 있어 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좀 늦게 드리는 바람에 시험을 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강진모 학생 대표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는 것으로 좀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학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시, 이번 주 토요일 날 어, 시험을 보는 것으로 뭐 대략 확정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좀 일찍 보는 거니까 그죠? 음, 중간고사 부분에서 제출 과제 제출하시는 분들 그 시험을 안 보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고 어, 기말고사도 어, 오픈북 여부는 제가 금요일날 시험치기 전에 그, 따로 그 대표학생을 통해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자한 학기 동안 전기전자공학개론 강의를 어,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어, 학생 여러분 뭐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뭐 제가 또 다른 과목을 강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은이학기돼 어, 봐야 좀알것 같고 어, 공부하시는데 어, 전기전자공학결혼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그 이제 코로나도 대충 끝이 났습니다만 은 간에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세요.